생각한 대치 모양이요. 여기, 여기가 좀 좋고. 애니몰로 TV 네, 여러분, DK입니다. 아까 작업한 것들을 이제 어항 속에 생각한 그림대로 한번 차곡차곡 쌓아볼게요. 세척 마사투 200kg. 코대에 담으니까 거의 한 10kg당 3초대 나오더라고요. 아, 20kg당. 한 마대당 세포를 넣어서 30포대. 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이제 한번 넣어볼게요. 자, 가급 좀 끼고요. 아. 아 이게, 옆면에 붙으면, 빨간 방이 보기 싫, 싫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띄워 주셔야 돼요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어 제가 생각한 배치모양이 여기가 좀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는 저희가 구매한 강모래가 있어요 강모래 강모래를 부어보겠습니다 네, 네 구매한 강모래인데요 저희가 다 바닥재도 퍼올 수 없으니까 이런 거좀 위치하게 좀 채울 예정입니다 넣어볼게요 옆부터 이렇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만약에 이거 이게 없었 양파방에 이거 해놓은 게 없었으면 얼마나 많은 모래가 들어가야 될지 감이 감이 감이 없죠. 네. 네,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실까요? 기본 트이 완성이 됐어요. 됐습니다. 네. 아, 이게그 깊이 때 깊이가 있, 있으면 더잘 보일 텐데, 깊이감을 표현하기 힘들어서, 괜찮죠? 진짜 어마어마 만약에 그 밑에 베이스 없었으면, <웃음> 바닥에 넣고 넣고 넣고 넣고 했을 겁니다. 진짜. 네. 살짝 보이면 괜찮아요. 왜냐면, 저에겐 돌이 있으니까요. 예. 예. 돌을 넣어볼게요. 예. 으아, 가요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안돼 으아, 으아, 으아, 으아, 될까 <목소리가> 그럼 방금 메인석은 방금 보신 대로 테드님이랑 저랑 날이 꼬인다 테드님이랑 저랑 이 봉지를 넣어서 그 위로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굴려야겠죠? 이전하지 않는 이상 이 세팅은 바꾸지 말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으 너도 여기 들어오게 되네요 야씨 물이 있어야죠. 거기 이제 수류가 흘다 멈추는 구간들 있잖아요. 오. 거기에 고기들이 쉬어요. 그래서 좀 필요한데. 그 작은 것들 위주로 좀 주실까요? 자어 계속 보여드렸지만 바닥재가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고 그다음에 돌 배치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예.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 같고 너무 기대됩니다. 아 진짜요? 네. 예, 토종 민물어왕이 이렇게 크게 이제 어쨌든 저희 다른 데도 이런 게 있나요? 토종 잘 모르겠습니다. 토종 민물어왕을 이렇게 네. 크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유목을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네. 유목까지만 끝날 것같아요아 유목까지만 하면 빨리 예, 해보겠습니다. 여 예, 빨리. 항상 하는대로 강력한 고정은 아니고 그냥 이 자리에 그냥 크게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작업입니다 오. 근데 작은 여기 석자에는 못 썼던 거죠? 마지막으로 돌이랑 유목 고정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네! 길고 험난했던 여정이 끝났습니다 유목까지 다 배치했고 잔돌들 다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뭐다된것 같아요 기본틀은 끝났고 이제 물을 채우고 네이처판 비오토랍 여가재 100m 채우고 이렇게 할건데 그거는 2 음. 편에서 만나보시죠. 궁금하시죠? 2 예. <웃음> 편에서는 예. 수초 채집법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도 채집 같이 할 거예요. 근데 그거 넣는 것까지 보여드릴 거니까 수초는 추후에 넣고 넣을 겁니다. 2 편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애니 i 로 TV.